m e what d o i o t a t h e o i n r g h w a r